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간은요 <웃음> 다육이가 아닌 칼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 제주 양파가 나오는데 음 맵지도 않고 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 어릴때부터 양파 볶음을 잘 해줬어요 애들한테 이걸 간장으로 볶아가지고 좀 달큰하게 해가지고 주면 짜장면이라고 속여서 애들 밥 비벼 주면 은 그걸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거 기억을 해요 다 애엄마 애아빠가 되었는데도 애들이 근데 그거 그러면서 뭐 지내들을 못하니까 해달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집에서는 봄철에 양파가 흔하면 음그 양파볶음 실컷 해 먹어요 좋잖아요 몸에 좋은 거니까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주부님들이라면 다쓸줄 아는 거니까 뭐. 이제 식용유 조금만 넣고요. 저는 올리브유를 씁니다. <웃음> 목소리를 왜 이렇게 애교를 떠는 거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필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맛있어요. 준비물은요, 간장, 참기름, 어, 어, 후추, 통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거를 잘 먹는 게참 좋아요. 우리는. 저희 음, 생양파를 뭐 무한정 먹을 수는 없으니까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간장으로는 간만 맞추거든요. 간만. 너무 팍 익히는 것도 맛없고요. 근데 단순한데 <웃음> 맛있어요. 이거 아마 많이들 해서 드실걸요? 저희들은 맵지 어릴 때 애들 밥을 잘안 먹고 이래서 짜장밥을 많이 해줬는데 맨날 그거를 해주기가 그래서 가끔씩 속여갖고 이것도 짜장이야 라고 했는데 이걸 더잘 먹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걸 많이 해줬어요. 양파도 먹이고 살 겸. 요즘에 신 양파가, 제주 양파가 나와서 많이 사면 썩는데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가지고 이럴 때 많이 써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양파가 제대로 나올 때면 아주 애기 아주 조그만 양파 사다가 양파 김치도 우리는 잘해 먹어요. 이걸로 대충 익힌 다음에 간장으로 간을 하고요. 후추싫어하신 분은 후추 넣지 말고요.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넣고요. 마지막에 불끈 다음에 콩깨 먼저 넣고 불끈 다음에 그리고 그때 참기름으로 해서 한번 더 이렇게 해주면 고소하다 니다 아이들 어릴 때 해줬던 변산을 지금 어른이 돼서 우리가 더잘 해먹고 있어요. 음, 저희는 짜게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춧가루는 안 넣어요 저희는 그냥 간장 양념으로 깔끔하게 먹거든요 양파 자체가 양념 종류잖아요 뭐 양념 종류라서 뭐 다른게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는 좀 싱거운 네, 색깔이도요 저희는 싱겁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짜게 안먹어요 그리고, 그리고 단맛을 내기에 올리고 다은 조금 모릅니다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양파가 다 떠나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햇금을 넣을게요. 아띠어가 미탈을 나타니다